일본 남쪽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폭발의 전조일까요 마그마 분화에 이어 이상한 진동음까지 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에 사쿠라자마 의 산채 팽창 경고가 있었습니다. 산체 팽창이란 말 그대로 산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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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슈사쿠라지마 뿐만이 아니라 일본 하코네 화산이 화산성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한 것에 대하여 또한 산재 팽창으로 인한 대폭발 조짐에 대하여 일본의 화산학자들이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코네 화산은 후지산보다 더 수도권에 가까운 화산이기 때문에 하코네 화산 폭발시 일본의 수도권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코네 화산 역시도 마그마가 지표소 또는 지하수를 가열시키면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수증기 폭발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주슈 사쿠라지만은 11월에 4번 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14일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에트나 화산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동부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화화산고 올해 2021년 2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화 중입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 23일 오후 5시 대폭발을 한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10월 23일 폭발 이후에 일부의 황산가스가 10월 27일 한반도 북쪽에 첫 유입된 후 28일에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해 강원도 일부 지역 상공을 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규슈 사쿠라지마의 아황산가스 역시도 한반도로 유입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규슈 구마모토 근처의 안수산도 대폭발을 했었고 산체 팽창을 또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일본 화산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